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도 송숙희 작가님 오시고, 어, 돈이 되는 글쓰기에 대해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돈이 되는 글쓰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 작가님 때문에 또 시작하게 됐는데, 덕분이죠. 덕분에. 근데 이제 작가님 책에 보면, 이 무자본, 부의 추월차선, 콘텐츠 네. 만들기에 보면, 워런 베핏에 배운 글쓰기 기술이 있는데, 워런 베핏하고 글쓰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 제 음. 책에 단골로? 그장 하시는데요 음. 저는 제 글쓰기 사부님 이라고 모시고 어, 있어요 예. 일단은 이 분이요 글을 참잘 쓰세요 네, 잘 써요 어.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버커시어, 매번 쓰죠 그렇죠 버커시헬스 음. 회장 이시잖아요 네? 주주들에게 주 쓰는 주주 레터를 음. 해마다 본인이 씁니다 직접 써요 어. 직접 초안을 씁니다 물론 아유. 최종적으로 다듬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음. 받지만 은요 그것을 직접 하고 있는데 음. 그 주주 레터가 너무나 쉽고 잘 쓰여서 네. 미국 정부에서 주는 글쓰기 상을 받았어요. 그래요? 네. 오, 의외네요. 네. 오. 그 이분이 기본적으로 잘 쓰시는 데다가 음. 정부에서 인정도 해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분은요. 투자를 잘하려면 글을 잘 써야 된다고 오. 강조를 하세요. 투자하고 글쓰기가 관계가 있나 보죠? 이분 음. 말씀이요. 제가 메모를 해갖고 왔는데요. 네. 투자는 IQ 160이 IQ 130을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어. 투자에 있어서 우수한 두뇌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두뇌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데. 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려면 투자할 만한 회사에 대해서 글로 써 봐라. 글로. 왜 네. 투자하려고 하는지. 음. 글로 쓰다 보면 음. 투자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가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받아볼 네. 수 있다는 글을 쓰면서 네. 네. 보통 생각은 머릿속에서 일어나잖아요. 네. 애매하고 모호하고 맞아요.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 생각들을 종이 위에 음. 옮겨 놓으면 종이 위에 옮겨 놓은 것을 보고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착오가 최소화되죠. 우리가 이제 안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을 네. 글로 써봐 하면 한 줄도 네. 못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그 안다는 게 너무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글로 써보는 거어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왜 2월 25일 날또 주총이 열렸고요 네. 최근에 주주레타가 공개가 됐는데요 아. 이 오렌 법피스 선생님이 한마디 이렇게 선 문구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음. 올해는 꽃이 필때 잡초도 시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웃음> 그래요? 음. 꽃이 필때 잡초가 시든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네. 수익 나는 게 많아지면 수익 적은 것들은 음. 저절로 이렇게 커버가 된다 어, 그런 얘기였던 그럼요. 것 같아요 어, 예.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의 글쓰기는 미국의 유명한 로스쿨에서 아예 그래요. 워렌 버핏을 흉내내라고 할 정도로 글을 잘습니다 저도 오늘 당장 봐야겠는데 예, 그러니까 어. 제가 글쓰기 사부로 모실만 하죠 그래요. 예. 그럼 이제 거기에 보면 네. 어, 워렌 버핏에서 배운 돈이 되는 글쓰기 6C라고 했어요 C가 네, 네. 6개가 있나봐요 네, 네. 그래서 요거대로하면 우리도 글을 잘쓸수 있는 거네요. 음. 어, 월법 선생님은 경제적으로 쓰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네. 경제적으로. 경제적이라는 게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투자를 얻는 거잖아요. 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투자를 얻는 글쓰기는 요약하면 한 단어로 요약이 되는데요. 한 단어로. 네. 뭐죠? 키스하라 키스 음. K I S S. 키스하라키스는요 네. 영어로 Keep it Simple, stupid 라는 명문의 네. 약자인데, 어. 아이, 바보야. 단순한 게 최고야. 단순하게. 이런 뜻이에요. 아. 단순한 거. 근데 단순하게. 단순하다는 것은 단순히 분량이 짧다.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음. 네. 어쨌든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할수 있는 얘기를 하는 음. 게 경제적으로 쓰는 건데, 아, 어, 제가 이제 워런버핏을 사부님으로 삼았잖아요. 음. 그래서 사부님을 연구하다 보니까, 키스는 여섯 개 키워드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단순하다는 의미가 여섯 개 씨로. 단순하게 글을 쓰려면 여섯 가지의 어떤 방법론이 음, 방법. 필요하다 이렇게 네. 정리가 되는데요. 아. 이 여섯 개의 씨는 큰 하나의 씨가 있고 나머지 다섯 개 작은 씨가 있거든요. 그래요? 어. 예, 큰거 뭐죠? 큰 거는 콜투 액션 무슨 말인가하면 모든 글은 글쓴 의도를 달성해야 된다는 의도. 거죠. 콜투 액션 의도한 반응을 불러낼 어, 수 있어야 돼요. 그 읽는 독자로부터 읽고 어떤 행동, 그렇죠.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어. 우리가 글을 못 쓴다고 할때그못 쓰는 것은요, 글을 읽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어, 거예요. 그러네요. 어. 그거는 돈이 드는 글쓰기죠. <웃음> 돈이, 돈이 드는 돈이 글쓰기 되는 게 네. 게 아니라 음. 설령 읽은 사람이 돈을 내지는 안았더라도 네. 글을 읽는데 드린 시간과 에너지는 음. 낭비를 했잖아요 그리고 글을 쓴 사람도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음, 실패한 글쓰기고 그래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어, 게콜트 액션 그래서 그러니까 쓰면서 어, 나는 이 글을 통해서 독자들한테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겠다 라는 것들 을 이제 염두 하면서 쓰는게 중요하겠네요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어, 그것을 맞아요. 위해서 그랬쓰는 거죠 우리가 경제활동 하는데 그게 없으면 네. 사실 네.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네, 네, 네. 아, 그러네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콘텐츠 만들 때 알게 모르게 아 요걸 통해서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어, 네. 그렇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네요 네. 콜택션 네. 네. 첫 번째. 그럼 나머지 자잘한 다섯 가지는 뭐가 있나요? 아, 자잘한 것 중에서 두 가지는 음. 어떤 방향성을 방향성. 얘기하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드릴 세 가지는 음. 실질적인, 실질적인 방법. 방법이거든요. 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두 번째 C는 콘셔스라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써야 한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 방향성에 대한 네. 말씀인데요. 네. 왜 글이라는 게요? 글은 한번 쓰기 시작하면 쭉 쓰게 되죠 네, 네. 처음에 시작이 머뭇거리지 쭉 쓰게 되는데요 글쓰기 자체가 힐링효과를 주거든요 음, 네. 힐링효과에 취해서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음.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네. 그런데 콜트액션 말씀드렸잖아요 네. 내가 누구에게 무슨 의도를 갖고 쓰는지를 어. 분명하게 하고 그 의도대로 의도. 의식을 음. 깨워서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렇군요. 거죠 네. 어, 이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요게참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의도를 갖고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글 쓰는 중간에도. 음. 그래서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쓰라 이거 너무 막연하잖아요. 네. 의도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음. 글을 쓸수 있는 비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볼까요이 어, 어, 비법은요 음. 억대 연봉을 자랑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의 컨설턴트들이 주로 쓰는 그래요? 방법인데요. 궁금하네요. 래요 오레오? 오레오 쿠키 쿠키 아시죠? 네왜 까만 쿠키에 아, 네. 하얀 크림 들어간 거요? 어제도 오레오 <웃음> 아 그러셨어요? 오레오를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음. 제가 지금 알려드릴 오레오라는 공식은 네. 어, 논리 정연하게 네. 어떤 의도를 달성하는 글의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요. 우리 왜 붕어빵 굴 때요? 붕어빵 네. 반죽이 물잖아요. 근데 만약에 평평한 프라이팬에 그 반죽을 흘려부어서 붕어빵 모양만못 만들겠죠 네. 근데 빵틀은 왜 붕어빵 음. 모양이 있고 거기에다가 반죽과 앙꼬를 그쵸. 넣는 거잖아요 공식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오. 돼요 오레오, O-R-E-O -E 네. 첫 글자를 연결해서 오레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오레오라는 공식의 생각이나 재료들을 흘려넣기만 음. 하면 의도에 맞게 논리정연하게 똑 떨어지는 글이 나오는 거죠 그래요. 네. 그게 뭐죠, 오레오? 자, 우선 오 네. 의견을 주장한다, 오피니언 음, 의견을 어긴요? 주장한다 네. 그 다음 주장했으면 뭘 해야 되죠?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유를 대야 이유. 되죠 음. 그 다음 두 번째 그게 알이고요세 네. 번째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봐 그러잖아요 음,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의견을 정리하는 거죠. 정리. 네. O, R, E, O. 이 틀에만 맞춰서 글을 쓰시면 음. 누가 봐도 단번에 오케이 하는 그런 글을 쓸수 있는데요. 예를 음. 어, 한번 제가 들어봐 드릴까요? 올해 오는, 올해 오는 문장식도 있어요. 오. 의견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의견, 네. 내가 하려는 말은 뭐뭐뭐다. 이 음. 문장식에 맞게 쓰시면 돼요. 음, 네. 그 다음 R. 이유를 제시할 때는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사례를 제시할 때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다 음. 마지막으로 의견 강조할 때는 그러네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벌써 문장식까지 나왔어요 그러게요. 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그러면 은 어, 선생님이 물을 띄워주세요 네. 오. 오 의견을 주장해야죠 퇴직하고 나서 이막 인생으로 진짜 행복해지려면 음. 다니티비를 구독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그다음에 운을 띄워 주시죠. 네. R. R. R.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 음. 왜 그러는지 이유를 말을 해야죠. 네. 왜냐하면 다니티비는 4050들의 이막 인생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음. 콘텐츠가 많다. 네. 70만이나 넘는 구독자들이 다 투어 찾고 있다. 음. 그러니 <웃음> 다니 TV를 애용하시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이 사례를 들어볼까요? 음. 주장을 했으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셈이죠. 네, 설명. 음. 예를 들어서 재테크 전문가인 다니 쌤의 음. 실전 비법들이 많고 또 자본 없이 투자하는 콘텐츠 음. 사업까지 음. 4 0 5 0 2막을 위해서 특화된 콘텐츠로 음. 가득하다. 아유, 이렇게 그렇구나. 예를 들은 거죠. 아, 예를. 네. 네. 그러니까 벌써 5R25로 -E 내려오면서 이렇게 설기 설기 설기 타죠. 예. 뭐, 그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 정리. 만약에 50대 이후의 삶이 막막하다면 음. 유튜브 단니 TV를 구독하세요. 이렇게 음, 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저 단이 TV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그냥 구독해 주시가 아니라 요렇게 설명하면 예, 예, 예. 좀더 많이 구독을 그렇죠, 하시겠네요. 그렇죠. 확 들어오는데요. 오래. 예, 음, 그래서 문장식까지 이렇게 따로 자막으로 주실 거죠? 음, 네. 이렇게 예. 네. 문장식대로만 쓰시면 음, 어, 억대 연봉을 자랑하는 컨설턴트가 음, 울고 갈 정도로 논리 정연하고 일목요연한 어. 그런. 그리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이렇게 이제, 되면 의도에 벗어나지 않고 음, 의식적으로 쓸수 있죠 말도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있어 보일 것 같아요 네. 어, 저람 되게 멋지다 말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네요 어, 그래서 오래오 공식은 만능 소스 예요왜 음, v 에 보면 만능 소스가 네. 만들어 갖고 다 쓰잖아요 이거 하나면 요 보고서 쓸수 있죠 음, sns 쓸수 있죠 유튜브 할수 있죠 채팅할 수 있죠 블로그 할수 있죠 음 이거 한편 한편 모아서요 한4 50편 되면 책도 한권 나와요 세고, 네. 네. 그니까, 러 만능 소스죠. 네. 그래서, 책, 어, 글을 쓰시기 전에, 혼자 속으로, 음. 오, 운을 띄우는 거죠. 오, 아, 의견 주장하기, 음. 알았어. 알, 이, 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보면 이제 설득이 아니라, 독자들이 스스로 납득하게 만드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이거 잘 기억하셨다가요. 음, 어, 알겠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분들께, 또 전해주시면 음. 아주 좋습니다. 어이, 너무 좋은데요. 네. 네. 그럼 세 번째 씨는 뭐죠? 세 번째는 consider 라 그래서 네. 독자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된다. 방향성에 관한 것인데요. 네. 독자의 에너지, 시간을 아껴주는 글을 써야 되는 음... 거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웃음> 어 기본적으로 잘쓴 글은 기본적으로 네. 글을 쓸 때는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어, 뭔가 네. 하면. 할 말이 있는가? 네. 할, 할 말이. 말이 있어야죠. 네. 어 글을 잘못 쓰는 사람들 보면 의외로 할말 없는 사람들 많아요. <웃음> 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도 음. 있는 줄 알고 쓰다가 못 쓰고 마는 음. 거죠. 그래서 우선 할 말이 있어야 할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독자가 있어야 되겠죠. 독자. 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쓰기 기술이에요. 쓰기 기술. 네. 네. 그래서 이이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음. 만약에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면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할 말이 있으면 고그 음. 말을 듣고 싶어하는 독자가 오겠죠 그쵸? 네, 독자 네. 음. 할 말이 있고 독자가 있으면 사실은 쓰기 기술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음. 있겠죠 그래요 예 어. 네. 그래서 어, 할 말이 가장 중요한데요 음이 음, 말을 독자가 빠른 시간 내에 흡수하도록 그렇게 쓰는 것이 독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음. 것인데요. 우리 워렌 버피 선생님이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네. 주주총회에서 누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씁니까? 음. 그랬더니 색스피어처럼 글을 못 써도 상관없다. 좋은 정보를 주고 싶은 마음이면 아, 된다고 그 했어요. 마음. 네. 음.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독자가 오게 돼 있겠죠. 아, 그냥. 아. 독자가 온다면 쓰기 기술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독자를 존중하는 독자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주는 글 쓰기는요. 예를 들어서 쉽게 써야 돼. 쉽게. 네. 네. 음. 보통 보면 왜 믿어 주세요 그러죠. 네. 믿어만 음. 주시면 음. 저에게 맡겨 주시면 이 자산을 뭐몇 배로 불려 주시겠다 네. 그러는데 저는 그거 듣고 있으면은 그냥 믿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음. 믿어 주세요 하지 말고 믿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요. 워렌 버핏 쓰는 어떻게 쓰나 음. 하면 음. 버커셔 헬스웨이에 돈을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돈을 불려서 되돌려 주는 음. 거잖아요 워런 버피스 이렇게 얘기해요 음. 제 순자산 99% 이상이 버커셔 주식이다 어... 선생님 생각을 해보세요 음. 99% 이상이란 것은 100%가 버커셔 주식이라는 건데 음. 만약 에이 회사 주가가 떨어지면 누가 제일 손해인가요? 음, 그러게요. 이 사람이 어, 어. 제일 손해잖아요 네. 음. 그러면서 나와 내 안에는 버크서 주식을 단한 줄도 단한 음. 주도 팔지 않았다. 네. 음. 그리고 수표가 부도나지 않는 한해는 음. 한 주도 주식을 팔 생각 없다. 그렇군요. 이러면 믿지 말라도 믿게 되지 않나요? 그래. 이게 바로 쉽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 의견 네. 쉽게 쓰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죠.라는 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독자 음. 입장에서 써야 된다. 독자 ]지.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글을 써서 누군가에게 읽히고자 할때 음. 우리가 독자들보다 조금은 나은 네. 조금은 전문적인 그쵸. 위치이기 쉽잖아요 그래서 독자의 수준을 잘 음. 이해 못할 수 있는데요 우리 오버핏 원, 원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90대 할머니에게 네. 7%의 수익률을 설명해야 된다면 어. 선생님 설명해 보세요 난감하네요 그 알고는, 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그분한테 네. 이해하도록 네. 설명한다면 참 쉽지 않다요 90대 할머니 거네요. 기도 좀 어. 얻으시죠 그런 마음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분도 이해하신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그런.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인데, 어. 워렌버피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요. 할머니, 100달러 저에게 주세요. 음. 그럼 1년 후에 107달러 돌려드릴게요. 어, 그렇게. 어. 뭐, 퍼센트니 뭐니 설명할까요? 그러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워른버피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 어. 때문이에요. 그거 한번 저도 꼭 읽어봐야겠는데 지금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네. 없는데요 선생님 제 책에밖에 없는데 그래요? 제가 아... 연구했었어서 제 책에밖에 없는데요 <웃음>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실 멘토 송식기 작가님의 특별 무료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 좋을 분들 첫 번째 글쓰기, 책쓰기, 콘텐츠로 평생의 직업을 만들고 싶으신 분두 번째 잘 팔리는 책으로 이름 석자를 온 세상에 알리고 싶으신 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콘텐츠로 죽는 그날까지 꾸준히 돈을 벌고 싶으신 분입니다. 네, 인생 후반전 더 멋지게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시는 뭐죠? 간결하게, 콘서트하게, 간결하게, 간결하게 어... 쓰자는 건데요. 간결한 글은 대부분 짧기는 한데 짧다고 네. 간결하지는 않아요. 음... 네, 그래서. 간결하게 쓰려면요 한 번에 하나씩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네. 네. 문장 하나에도 하나의 메시지, 음. 글한 편에도 하나의 메시지, 음. 책한 권도 하나의 메시지. 한 번에 하나씩만 하는 것이 음. 무조건 간결합니다. 예. 그리고 짧으면 또 음. 간결하죠. 그래서 네. 독자들은 요즘 독자들은요 이렇게 스캔하죠. 한줄한줄한자한자안 읽잖아요. 한, 줄 한, 줄, 한, 줄한줄 눈에 들어오게끔 고그 길이로 써야 되는데 고. 그 음. 가장 이상적인 길이가 20자에서 25자 스무자에서 스물다섯자. 네, 한글인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장문 말고 단문으로 쓰라 이게 이제 그런 그렇죠 근데 보통은 ]가요? 짧게 쓰라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음. 숫자로 말씀드리자면 20, 25자 정도가 그렇군요. 딱 알맞은 글이고요 음. 그 다음에 한 단락을 쓸 때도요 네. 한 200자 정도만 200자 그렇게 해서 한눈에고 한, 한 단락이 눈에 딱 들어오게끔 음. 그 다음에 한편의 글을 쓸 때도 1500자 정도 1,500자면 음. 3분 정도에 읽는 네. 분량이거든요 그러네요. 어떤 글을 읽는데 3분 이상 지나면 집중이 안 돼서 읽지를 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책을 좀 읽긴 하는데 네. 이게 장문으로 쭉 이어지는 것들은 읽다 보면 지치더라고요 스스로. 네, 네. 음. 그래서 그렇게 간결하게 쓰시는 게 중요하고 음. 글이 간결한가 아닌가를 보려면 네. 소리 내어서 읽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 소린서 읽어보면 네. 눈으로 읽으면 이게 지나가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소리 내서 읽어보고 내가 쓴 글을 내가 읽었는데도 자꾸 음. 멈칫멈칫 타다면 음. 이게 장황하다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잘 익혀야 된다는 예, 거죠 그래서 그럴 어. 때는 문장을 좀잘라 주는 것이 음,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럼 이제 다섯번째 신는뭘까요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어 예. 명확하게 예. 예를 들어서요 단위 캠퍼스는 다 가르쳐 줍니다 이러면 음. 그러니까 쓰는 내 입장에서는 이것도 가르쳐 주고 저것도 음. 가르쳐 주고 하기 때문에 다 가르쳐 준다 그랬는데요 상대방은 뭘 가르쳐 주는 거지 뭐까지 가르쳐 주는 거지 싶잖아요 그래서 다니 캠퍼스는 네. 행복한 이막 인생을 위해서 네. 부자 되는 거돈 버는 거또 음. 나날이 행복한 거그 다음에 음. 좋아하는 일 하면서도 평생 현역으로 음. 살기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가르쳐 준다 네. 이렇게 쓰면 어... 다 가르쳐 준다는 것보다 훨씬 빨리 와닿겠죠 네. 명확하게 네. 네. 이렇게 하는 거고요그 다음에 어 이것은 좀 기술적인 문제 인데요 음좀 음, 어렵게 여겨 지실 수도 있는데 주어와 보통 우리 문장 하나는 주어와 네. 수로와 목적어 이렇게 구성이 네. 되는데요 주어와 수러가 끼리끼리 놀아야 돼요 음, 끼리, 무슨 말씀인가 말씀 하면 네. 예를 들어서요 다니쌤은 영상에서 차분차분 설명하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음. 다니쌤은 영상에서 차분차분 설명하는 것은 큰 장점이다 네. 이게요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음. 알겠으면서도 좀 복잡하지 않나요? 아. 내용은 참 쉬운데요 단어도 쉬운데 음. 왜냐하면 주어와 수러가 어긋나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단일쌤은 장점이다 그렇죠. 그렇게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장점을 어. 발휘하거나 장점을 가졌거나 해야 어. 되는 거지 장점이지는 않은 거죠 그러게요. 어.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단일쌤은 영상을 찍을 때 차분차분 설명하는 장점을 발휘한다 아, 주어 동사가 이게 궁합이 딱맞게 그렇죠. 되는 거네 궁합이. 되는 궁합이. 어. 그러니까 슥하고 지나갈 글이 이게 뭐지 하고 스톱 음. 스톱시키는데 요즘 사람들의 특징은 읽다가 수독을 하면 딴데로 빠져나가 버리는 린 네, 거죠. 네, 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음. 그다음에 어, 명확하게 전달할 때 중요한 것은 좀 수동형을 금지해야 돼요. 수동형. 예. 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많은. 어떤 명확하지 않은 글에서 발견되는 가장 많은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수동형을 의외로 많이 쓰세요 음. 예를 들어서요 단위 t v 는 단위 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집니다 수도 예사로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근데 단위 t v 는 단위 쌤이 만듭니다 아. 간단하죠. 네, 좀더 힘이 있는 거같고 어, 예. 명확하고. 그래서 수동형을 쓰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음...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말씀. 의외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동형을 참 많이 쓰는 것 예, 같아요. 예. 어, 그걸 피하는 게 중요하군요. 번역투여서 그렇다고 음... 하는데 예, 의외로 많이 씁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C는 뭐죠? Complete를 그래서 네. 완전하게 또는 정확하게 쓴다는 건데요. 정확하게? 어, 저는 이제 일하는 글쓰기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네. 글이 탄생한 게요 비대면인 상황에서 음. 내 의사를 전하기 위해서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잖아요 음. 그러면 글만 봐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대로 네. 해야 되죠 음. 그것을 일하는 글쓰기라고 하는데요 글이 한 편의 글에서 독자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빠지거나 잘못되면 음. 완전하지 않은 글이죠 불완전한 네. 글이죠 이런 음. 글은 일도 못하고 글쓴 의도도 달성을 하지 음. 못하죠 독자의 시간과 에너지를 잡아먹죠 그렇죠. 근데 더안 좋은 건요 네. 글을 잘못 써서 더안 좋은 거는 무능하다고 인식이 됩니다 어, 네. 무능하다고 음. 인식이 되면 경력도 음. 또 망가지게 되고 네. 경력이 망가지면 인생도 망가지고 좀 과장하자면 그렇게까지 될수 음, 있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어, 정확하게 쓰는 것이 완전하게 쓰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네. 다니 TV에서 하는 사은품 이벤트, 이번 주말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네. 얼핏 들으면, 알았어, 토요일까지 하라고, 이러고말것 같은데요. 음. 제가 만약에 그 당사자라면, 네. 사은품을 받는 당사자라면, 주말? 주말이 금요일이야, 토요일이야? 어, 그럴 겠네요 우리 사0 5 어. 0들은또왜 토요일이라고 그쵸.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m z 세대들은 금요일이거든요. 어, 그렇네요또 누구는 목요일부터 주말이라고 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신청을 어, 어디다 하는 거지 어... 단위 캠퍼스 전화가 어디야 단위 음... tv 에다가 댓글로 하나 그 다음에 사은품 원금 또 언제 보내준다는 거야 음... 이렇게 왜 궁금한 게 많고 그 이러잖아요 음... 그래서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죠. 음... 글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정확하게 쓰셔야 되는데 음... 금방 말씀드린 그런 사례를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단위 tv 에서 하는 사은 이벤트는 네. 이번 주 금요일 몇월 며칠 오후 6시까지 어. 단위 tv 전용 톡010 몇번으로 몇 음. 신청 하세요 그러면 당첨되실 경우 사은품은 2주 이내에 배송 됩니다 어, 이게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 하는 글이죠 그러네요. 예, 일하는 글이죠 어, 어찌 보면 대부분 이렇게 정확하게 쓰는데도 그렇게 흔하지 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음, 일이 되는게 아. 아니라 일을 더 만드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로 정리해 음. 보여드렸는데요. 글쓸 때마다 좀 떠올려서 하시면 슥 음. 보기만 해도 통하는 그런 글 쓰실 어. 것 같아요. 아, 오늘 너무 좋은 팁을 배웠네요. 이팁 정도가 아니라 이거대로만 꾸준히 연습하면 이제 일치월장 할것 같아요. 뭐라 랬죠 워렌 버핏에게 배우는 돈이 되는 것이 육신데 첫 번째는 콜트액션. 어,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의도에 음, 의도. 맞게. 어, 읽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기를 원하는지 그 네. 액션, 콜트 액션을 네. 염두하고 쓰시라는 거. 두 번째 시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쓰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래오 공식 말씀드렸죠. 오래오오래오 너무 중요해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독자를 배려하는, 또 존중하는 것이지. 네. 네 번째는 이제 간결하게. 다섯 번째는 명확하게. 마지막 정확하게.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정확하게 대해서 예도 드려주셨는데 요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던 글을 다시 쓰시면 남들이 봤을 때야글잘 썼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럼요, 어. 물론이죠. 예. 그래요. 이렇게 좋은 팁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송숙희 작가님 오시고 정말 피가 되고 뼈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건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송숙희 작가님께서 무료 특강도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위로 특강도 있어요. 어, 특강 들어보시고. 아나 이거 꼭 들어봐야겠다 한 분들은 시간과 비용을 내서 꼭 한번 들어보시면 내 나머지 인생, 이마, 삶을 평생 은퇴 없이 돈이 되는 글씨를 살면서 아주 풍요롭게 살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된 실제 증인이거든요. 네. 꼭 한번 지원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